자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파밍해서 여기 돌아올 수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저거 뭐 어떻게 올라가보도록 하죠 저기를 아그 2회차 했을 때 무기 센거랑 강력비행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때 그냥 돌아오는 방법 알았으면은 돌아와서 거기 한번 가보는 건데 어. 하을 미친 듯이 쏘는 아아저 녀석이 먹어 버렸어 완드. 완드 내놔 이 도둑놈아. 완드 도둑놈. 뭐죠? 화염 볼트네요. 아, 얘가 써버려서 이거 <웃음> 그래도 화염볼트면은 1탄치고는 개이득이다 1탄에는 이제 광산이다 보니까 이게 불타 없어지잖아요? 저 위에도 아이템인데 그러면은... 어휴 미친놈씨 많구나 아저 위에 아이템 많은데 아래에도 있고 저건 플라스크 같죠? 아! 이걸 못 올라가네 하나 둘셋 오케이. 어? 피 플라스크? 어, 필요 없잖아, 이거. 아, 뭐 그런 거 있나? 피 묻은 상태에 볼트를 발사하면 은 무조건 치명타, 뭐 이런 거 있나 본데? 물에 푹 담가서 젖음이죠? 젖음이면은 이렇게 가도 된다. 아저뭐 미친놈이. 여기 위에 또 아이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여기를 뚫어버리자. 예물 대신 쓰면 되겠네요. 저기 있는거 저거 완드겠죠? 저거 빛 이펙트가 센거 보니까 저음이니까 그냥 가자 아 위로가서 먹는거였군요? 완드 맞네 이걸로 불태워서 어 이번판 팡임이 좀 될거 같은데? 어 이것도 하, 하, 하얀 볼트 완두도 완전히 똑같은 거야. <웃음> 완전히 똑같은 사양의 완두인데, 다시 돌아와 버렸네. 그러면은 어디 뭐 파밍할 데 있나 없나? 계속 파밍을 해볼 수밖에 없겠군요. 아, 폭탄 써버렸다. 아! 아, 아까워 아, 아까워라 3번이랑 이키랑 헷갈려 브러스 어, 완드다 불대가리가 지키고 있는요? 어, 여기도 완드 있네요? 일 태워버려 어? 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일단은 저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비구름 마법이네? 250에... 만화 충전 속도... 이거 음. 일단 바꾸자 비구름도 뭐 어디 쓸때가 있겠지? 불 붙었을 때 말고요? 어? 폭탄이네? 180 54 확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폭탄 어디다 써버리고 저거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아니 비구름이 아니고이거 여기다 폭탄 하나 쓰고 또 하나 더 있네. 어우. 어, 또 또. 엿칸한 7칸 충전 속도 45에 20이. 그냥 그냥 이거 가져 갈까? 그냥 이거 가져가죠. <놀람> 다른데 가는 그거고 일로 가면은 석판이 있나 그러면? 어, 석판이 있네요 포탄을한번더 쓰고 위에 있는 그거랑 바꿔버리자 가면 때려버리네. 아이 아, 피구름. 왜안돼 이거? 물로 중화시켜. 오케이. 그냥 지금 바꿔야겠다완드완드 어디니? 있 아까 찾은 완드가안보이네 저기 있네. 아까 이거. 써버려. 거미가 터져버렸군요. 바꿔야겠다. 아니, 아니. 어, 이거 헷갈려.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듯? 몸을 좀 완벽히 적시고, 포탈이 있고요. 오, 미친. 어, 불붙었다. 헤헤헤, <웃음> 멍청친 뭐야? 친어위험 아. 해, 이거 해, 해, 이거 아 저걸 또맞아버리냐 에헤이 독이 장난 아니게 묻어버렸네요 저나 쫓아오는거 같은데? 너돈 없지? 있네. 땅 개판된거 봐어얘 <웃음> 죽었나? 어디갔지? 왕대가리 죽어버렸나? 위에 있네 이구야 저... 아이고, 터져버렸구만? <웃음> 아, 돈 좋고? 안 왔다 오케이 어휴 어딜 공격하시려고 변신? 아 투명심 일단 먹죠 투명숨을 완벽히 100% 젖은 상태여야지 그게 될텐데 어떻게 써먹지? 투명 숨. 이것도 폭탄이 어! 완등! 어이! 너왜 있어 여기! 비구름으로 조질 수 있나? 아유 저 저기 있었네. 아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걸? 에 망창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저 녀석이 어, 죽었다. 이건 내 것이야 <웃음> 이것도 비구름이야 미친 <웃음> 용량 3칸밖에 안돼아 생긴건 이쁜데 응? 발사체가 더 좋다니? 어느거 보고 얘기한거야? 아 이거 옆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파밍을 해봐야겠는데 아 이거? 아니 이거 기본 발사체야 지금 아직 무기 좋은 거못 얻었어 어 지금 엄청 많이 죽었어 아까 계속 음 광산 밖에서 계속 놀았어 페루님이 못 보고 있을 때 <웃음> 변신 플라스크로 <웃음> 괴물로 변신해서 막 날아다니고 땅 파고 다녔었어 아, 이제 왔어? 고생했네 무너지 광산이 1탄이니까 여기가 2탄쯤 되려나? 아, 파밍할 게 없는데? 좀더 해봐야 되나? 아, 이게 안 맞네 이게 안 죽네 어이구여기 피가 좀 이제 없을 것 같으면은 저 포탈을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근데 최대 체력 그게 없네 생각을 해보니까 아... 먹을게 많은데 이거 먹지를 못했네 오케이, okay, 이거 먹고 아, 이거 땅을 파고 싶은데 아, 안되겠다 이거 이거 그냥 저거 가보겠습니다, 저거 다음 포탈을 타서 다음 포탈 타자 아, 최대 체력이 안 나와버리네 기름... 궤적 아, 기름 궤적? 피투성이적이게 치명타 어, 있네! 와, 말하자마자 이게 나오네 피투성이적이게 치명타 그니까 러 몸이 피에 젖으면은 치명타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화약계적도 있고 음, 횃불도 있고 에너지 방패 섹터? 어이구 뭔가 좀 괜찮아 버리는걸? 이거 이렇게 3개 사볼까 일단? 이렇게 사도 400원이 된단 말이지? 음, 여기서 이제 습까 보자구요? 음, 가까이 오는 발사체를 튕겨내문이다 아방어막 방어막이다. 완드를 높이 드세요. 뭐지? 던지는 게 아닌가? 미치! <웃음> 이거 옛날 그 게임 생각나는데? 올림픽 게임 생각나는데? 올림픽 게임? 올림픽 게임 어디 있어? 오프닝. 올림픽 게임. 다다다 닌텐도. 올림픽 게임. 고전, 고전 올림픽 게임. 하이퍼 스포츠인가 보군. 이거 맞을 거야. 하이퍼 스피, 하이퍼 스포츠에 나오는 인트로. 이거 아닌데? 자, 아니야, 아니야, 그냥 게임이나 하자. 화약계죠, 화약계죠. 아, 근데 불, 불 발사는 그곳이 없구나. 저에게는 음, 저건 나중에 써먹어야겠군요. 이것도 30원밖에 안하는데, 이거 일단 써먹자. <웃음> 기름 궤적, 기름 궤적. 음. <웃음> 이것도 괜찮아 버리는데, 이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버리는 것이지? 2번인가요? 3번이군요 뭐지 이거 왜 한꺼번에 발사돼버리지 이거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이거 바바방 터지면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인가? 이 뭐냐고? 이거 <웃음> 불로 지지는 건가? 무얼 러브, 무얼 러브? 뭐야? 저기 오염 방지망토 아무데서나 완두 편집. 어, 이거지? 어머, 내가 원했던 거야? 무서나 완드 편집이 가능해 이러면, 어머 세상에, 이거 절대 죽으면 안 되겠는 걸? 그러면, 오, 오, 이거 방어막이 되면서 공격을 할수 있다.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아, 이거지.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아까 저거 확인한다는 게 확인을 못 해버렸네. 이거 나중에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가? 어 완드다. 내려가봐 단거리 볼트. 아 이게 나와버리네. 지마는 아아 완드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자자자 요거를 버려버리고 그러면은 마법도 취하고 완드도 가져갈 수 있는 게이득이다 이게. 굿. 야, 너무 뭐 던질 수 있냐? 어 던지냐? 멍청한 녀서 이거 혹시 피투상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야 피에 젖어버리니까 저게 어이구야 이것도 튕겨버리나? 한번 실험을 해보죠 아, 이게 안 튕기네. 저, 스로잉 하는 거는 튕겨버리지가 않아버리네. 아. 아, 나쁜 녀석아. 아, 나 무기 개쓰레기인데, 이거. <웃음> 미치겠네. <웃음>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싸우라고. 2번이랑, 3번이랑 바꿔버려야겠다 아아 하... 밖에서 김치찌개 냄새난다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맛난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지 이 뭐야 오노 no. 잘못 썼어 여기 뭐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한 바꾸다 오케이 아, 뜨거 어뭘 발사하는 것이지? 아 잠깐만 독에 중독된 것 같은데 이럴때 물로 씻어내면은 좋았다 독성진아 이또왜 이렇게 조용해버리는 것이지? 1칸 써야겠는데요? 단거리 볼트랑한 번... 번에... 별데 빵! 아... 어, 금광이 이제... 돈으로 그냥 들어버리네 블루 못 쏘나 이거. 오케이. 아니 또괴물 딱지를 있는데. 방어막이 튕겨내는게 아니고, 요거 잠깐 막는 용도구만 아, 짜자자, 잠깐 왜이래 왜이래 아, 뒤질뻔했네 어우, 왜이렇게 높아보여, 이거 물을 물을빼버 리자 여기 다가 빗물 도 소환 을 해버려서 아래 물이 찰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지 어, 너무 너무 너무 높 은데. 아 느릿해 뭐야 이거 점액질? 아니 여기는 뭐 아이템이 하나도 없냐 이거 뭐지 슬라임? 밟아도 되는건가? 어 뭐야 아 이거...독! 아 이거 피 없는데 그냥 가야되나? 이거 쓰면 안되겠는데 화약 개죠 아니, 파밍을 해보려 하는데, 파밍할 곳이 없네. 이거... 오이, 미친... 오 세상에... 여기 아까 왔던 데고, 뭐. 여기는 오른쪽, 약간 끝, 끝자락인 것 같고 다시 왼쪽으로 그냥 가보죠 돈이, 돈이 700원이라도 아마 2라운드인가 3라운드 넘어갈 때그 가격들을 보아하니까이 모아 정도로 모아서는 그렇게 뭔가 나와버리는 그런게 아니라서 아아 까그돌률이 있었으면 여기 있는 그.. 금광들 다 먹으면서 아주 그냥 해피해피한 플레이가 가능했을 터인데 그걸 죽어버려서.. 아 너무 새드새드한 것이야 이 새끼.. 왜 안죽어? 독침붕 녀석. 물에 한번 담그자. 오, 최대 체력. 고맙습니다. 일로 가보자. 아, 저기 둥지 있는 것 같은데. 아, 불, 불, 불, 불, 불. 어, 이거 물속이 최고인 것 같은데 지금? 사버리자. 돈 많이 주지 저거? 그냥 포탈 딸 걸. 아, 그냥 보탈리따 거예. 아, 저걸 조질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아, 아까 반만큼 따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하, 다시 해야지. 와, 이거 중독성이 장난이 아닌 걸 하.. 잠깐만. 이거 메시지 좀 확인하고 됐습니다. 가보죠. 다시 이거 참, 게임 하면은 좀 어둡지 않나? 이거 좀 올려야겠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어두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뭐 처음부터 저딴게 나와.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피를 이렇게 깎아먹고 시작을 해버린다고? 어 뭐야? 뭐였어 방금? 뭐 나왔어? 어... 최대 체력이겠어 뭐, 물이 없냐? 기름인가? 기름 괜찮다. 아.. 저씨 저거 막푸쉬 하고 그냥 아! 불붙어요! 아! 안 돼! 아! 아! 물물 물, 물! 물! 아! 내 방어막 어디 갔어? <웃음> 아, 내방어막방어막 방어막. 아, 이거 한번 죽을 때마다 너무 아깝네, 뭐가? 막. 아. 아, 저 위쪽에 있네, 저. 위스키? 술? 회원볼트 앗! 아, 아 여기서 또 죽는다고 불불! 아 아아 <웃음> 아, 이거 좀 쉬었다 해야겠다 아 갑자기 막 말리네 또봐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다른 좀 이따 다시 찍겠습니다 이거 아